전도 평소에 좋아하고 있그 친구들과 같이 하게돼 해서 많이 배로 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 팀 간의 이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플레이하는 피드백도 많이 하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첫 경기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을 주실 줄 몰랐는데 응원도 많이 와주신 덕분에 더욱 좋은 경기 보여드렸고 다음에도 로스트하크 경기 열리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스트하크 파이팅!